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웃음> 빨라 할게. 다시 할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저의 스케줄이 있는 하루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와 지금이야, 지금은 <웃음> <웃음> <wit> 샵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다운되어 있는데 병근이형 네? <웃음> 병근이형 네. <웃음> 좀 신나는 음악 좀 틀어주면 안 돼요? 드랍다 면세 드랍다 면세 이게 저희가 진짜로 차 안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음악 듣기 뭔지 알지? <웃음> <웃음> 밴드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세요야 이거 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가 예. 가 예. 예. 댓글로 <웃음> 가사의 정답은 댓글로. 맞아요. 댓글. 가사의 정답을 네. 댓글로. 오 KTV로 퀴즈까지 있는. <웃음> 저희 차 텐션 진짜 너무 좋죠? Let's go, let's go, let's go. go. <웃음> 퀴즈에 가봤어.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본 적한 번도 없잖아. 네. 그... 우리, 어? 우리 그 가자. 우리나 휴게소 맛집 탐방이 정말 유명하단 말이죠. 음. 가면은 이제 어떤 데는 소떡소떡이 유명하고, 어떤 데는 핫바가 유명, 하고 이런 뜻단 말이죠. 국밥이 유명. 맛있겠다. <목소리> 배고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샵으로 가고 머리랑 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이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삐리까까별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메이크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삐리카가 별로로. 맞아요, 남원 남원으로 갑니다.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나도 잘까? <웃음> 저는 자도록 할게요. 너무 부끄러운데. <웃음> 여러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차면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빠르게 넘겨질수있 부끄럽지 않아요. <안> 피리쿠가 <야, 야. S> <빌이그그> 뾰로롱! 자, <웃음> 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웃음> 먹는데, 음. 음, 이거 먹데 이거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 여기 진짜 예쁘다 이제 다시 차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웃음> 일로와 토하나 네. 한국의 첫 여기선가 너무 좋은데? 너무 여행 온거 같아 다시 차에 타 가지고 이게 이게 조금 안 나왔어요 공연 장소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이제 저는 다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봐요 대기실에 네. 놀고 있는 케이씨스 지금 하시까지 대기실 시작할 멋있. 거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비어스를 하고. P W 로 P W 로첫 출연입니다. 컴온. 어너첫 출연이네. 네. 차에서 나 차에서 많이 찍었는데. 다른 차 차여, 차여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준비 끝났구나. 비스를하고 네. 무대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아, 이거 떨어졌어요. 묻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그래, 고맙다. <웃음> 이걸 하나 먹어야죠 친구가 힘들어 보인다고. 잘못하시을내야어요잘 못다시는 거아우죠우우을 먹고 이제 힘을 내야죠 우우 왜요? a 어 d 표? 어, 어, 아, 이름 붙였죠 오케이. 오. 자, 리허설 화이팅! 아, 이팅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리리아 아. 아우, 원래 이거 다 성공하면 딱이제 무심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아, 우리 이쪽, 이쪽, 이쪽. 무심하게 딱다 나가야 돼, 앵글 바꾸로. 아, 어, 너무 앞에서 작당모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놀내> 아, 리그그 <삐리코다>. 변호로. <벼라루! 웃음> 자, 이제 행사 스케줄이 끝났고 저는 회사로 왔습니다. 이제. 곡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앨범에 들어가는 곡들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는 꺼야 됩니다 왜냐면 앨범이 나와야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작업을 하다가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시간이 2시2 시예요 이제 새벽 2 시에 <웃음> 피곤해가지고 말도 말이 원래 그거죠 혼자 있으면 말이 좀안 나오고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삐리 그거 표러로 이제 잠을 자고 다시 출근을 하고 연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리고 사이퍼의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 자요 저희 지금 집에서 오셨어요, 아빠랑 보여주세 뭐야? 괜찮아, 어차피 이거 아니야? 그괜찮괜찮아